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만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곳은 호수 풍경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또 비행기로도 2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어, 교통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기차가 없고 버스로만 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도에서 처럼 이 타, 달중 기차역에서 나오시면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하살표 방향대로 걸으시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면 이렇게 버스 출발점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버스 표를 구입하시고 해야 되는데 편도 180원 입니다 여기다 40원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이 되고요 버스는 고급진 리무진 버스입니다 우리나라 한 고속버스 정도 수준의 안락한 버스입니다 어, 버스는 6670번 인데요 이 버스는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 마다 도착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차이가 나고 버스는 대충기차역 따칭역, 대충고속철역 이렇게 순서대로 서기 때문에 편리한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시내를 벗어나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 산풍경이 있구요. 야자수나 바나나 공장이 모여서 여행하는 기분이 절로 납니다. 이렇게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를 지나시면 이렇게 한사표 방향에 도착하시게 되고요 내리시면 이렇게 파출소가 됩니다. 파출소를 건너시면은 되돌아오는 버스 정거장입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어, 되돌아오는 버스 시간표를 어, 확인하시고 시간을 넉넉하게 하셔야 됩니다 선착순 순차 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으면 못할 수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어, 호수를 한번 여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워낙 넓기 때문에 어, 하루 내지는 1박 2일 정도 여정을 잡는게 좋고요또 예, 스쿠터나 자전거를 대여하시고 어, 여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걷는 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어, 달 중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은 있는데, 바로 동행하고 여기 동행하고 이, 이곳으로 도착합니다. 네. 이곳에 도착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어, 유람선을 탈수 있는 데가 나오고 어, 그 옆에는 이렇게 호텔이 있는 아, 곳니다 날씨가 많이 아주 있어요. 맑았는데 버스 풍경은 아주 좋았고 네. 저 멀리 있상도에 네. 구름과 네. 안개가 흡사합니다. 정말 운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호수 가로로 이 가장자리로 난 산책로 인데요 산책로와 자전거를 같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어, 저도 자전거를 내워서 예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 보니까 잘안되더라고요 아, 이쪽 풍경도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아까는 맑았다가 지금 구름이 껴서 어, 또 색다른 아, 그런 눈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두고 한번 걸으면서 여행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아이 강가에 나무가 이 수종이 다양하고 또 색깔이 다양해서 여행에 하는 재미를 더해줬고요이 호수가에는 이렇게 또 호텔도 있고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2km 정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돌이 있는데요. 어, 여기서 예, 사진을 좀 부탁해서 저도 기념 사진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 전망대나 쉼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마다 어, 서서 자전거로 두고 어, 그림 같은 풍경을 한번 즐겨봤습니다. 나를 위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 호수 바라보기만 해도 아, 여기를 잘 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시양산 관광센터 주위 풍경 인데요. 에타세카이아가 렇게 단풍이 들어서 가을 분위기가 났는데 사실은 겨울철 1월 입니다. 이 시양산 관광센터에는 녹차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 아, 이곳에 이렇게 서시면 이빨레의 호수 풍경이 아주 이 넓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호수가 잔잔한 호수인데요 이 나무가 이렇게 일월이라서 약간 단풍이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가 워낙 넓어서 많이저렴해것 같고요 만마리 바다같은 수평선이 있는 곳을 입니다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놀람> 아, 이곳은 단젠나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걷다가 또 지치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호수 풍경을 구석구석 올지 정말 그... 전을 돕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구석구석 다 가며 봤습니다그러다가 이렇게 또 예, 기념사진도 하나 남기고요. 참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다, 다시 여행에 나섰습니다. 이 가다 보니까, 대나무 품종이 아주 좋아서 이 다시 자전거를 세우고 이 즐겨 봤습니다 물가에 자라는 대나무인데요 아, 쭉쭉 뻗은 대나무를 보니까 정말 제가 이 키가 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의 정도로 아주 가슴까지 시원 했고요 아, 통나무만 대왕 품종인 것 같습니다 아, 이곳은 아, 도보와 자전거를 여행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호수와 산과 풍경이 정말 아름답고요. 어, 힐링하기 정말 좋고, 혼자서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새 하루에만 몇너 넘어가고 있어서 어,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